안녕하세요. 이치쌤이에요. 까치 까치 설날은 와우 벌써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설날을 기념으로 해서 2월 기념으로 해서 제가 2018년 2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8년 2월 이벤트는 바로 설날 컨셉에 맞는 그런 파워포인트 디자인인데요 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강아지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복주머니도 예쁘게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모든 것들은 다 직접 만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플러스로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슷한 이미지 인데요 이렇게 색상이 많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파워포인트 디자인입니다 자 이런 디자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다 삭제 하시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새 슬라이드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본 배경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럼 요런 거 선택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거 집어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들은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그전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한민국 독도체라는 글꼴이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나눔스퀘어체 라는 글꼴이 쓰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공지되어 있는 그 날짜에 맞게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직접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? 이지쌤이 직접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활용하고 싶으실 생각 있으시죠? 자 여기 있는 이 디자인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,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파워포인트 디자인이니까 꼭 신청하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